절 다섯 개가 있었지. 그래서 구미 이제 뭐 특별용사고. 앞에 불러온 물론 뻥 의미상이죠 특별용사 나온 경우도 있어. 그다음에 동용사고, 의미상 브러쉬 특별용사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뭐가 있었냐면 어 대절, 어절, 외더절, 그지? 어, 외더절 좀 아까 나왔어. 그다음에 의미상절하고 법과 관계되는 사절이 있죠. 구해버, 훔해버, 와래버, 히치해버 이런 것들, 푸지버 오케이. 비어지는 원인 중에 그 여덟 가지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번외로 뭐가 있냐면 오 이게 분명히 주어 같아 주어 단수죠? CO2의 발산이 주어 같아 그런데 동사가 어디있냐면 열라 뒤에 있다 이렇게 오 이게 동사 맞아요? 어? 어? 그럼 이셜션 S가 왜안 붙었죠? 체계는 붙었나요? 그죠? 어. 알수 있잖아요 오동사에안 붙었어 그중에 하나 틀린 거겠지 저기안 붙었으면 여기 s 붙어야 되고 여기 안 붙었으면 저기 붙여야 되겠지, 그치? 어, 당연한 거야, 이거. 그럼 저기, 뭐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빨간색 대우를 받네, 내가. 왜냐면, 커머셜 앤드 레디에이션 시티라고 놨습니다, 이게. 소용하는 사업용 난방과 그 다음에 주거용 난방이야.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네들이 뒤에 주어는 짧은데 엄청나게 뒤에 붙어서 온다, 놨칩니다 대표적인 게뭘 거야? 이걸 뭐라 하느냐? 우린 살이라고 이겼나봐요. 살이 붙었단 말이에요. 주어에 살이 붙으니까 주어가 길어진거야. 그렇지? 맞지? 해석을 하지 말고 어, 또 하나. 자 여기까지 간거고.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분명히 얘가 주어 같은데. 더 넘버가 얘가 주어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게 언어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어버가 아니라. 언어버가 나면 달라.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언어버로 나면 매니의 뜻이니까.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한정사예요이명사를 한정하는 거고. 주어로서의 자리를 딱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살이 붙었네. Of 어, 뭐 foreigner's. 이걸로 끝난 게 아니네. 또 살이 붙었어. 이걸 또 꾸며주는 게. 계속,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p 이고요 과거, 분사, 구가 또이 명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이렇게. 이거 전체가 다 살이잖아요. 얘도. 아니야? 맞지? 살이지? 살이 붙었죠? 붙어서 저게 주어. 그럼 단순해. 여기만 있네. 동사 여기 있네. 헤드가 해부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그죠? 어, 됐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건 이제 해석하면 간단한 건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야. 명사를 꾸미주는 살, 살, 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야. 수식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야.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자, 전식사로 시작했으니까 전면고. 이거 주어미 아니에요? 오브파리나주어구또 뭐가 붙었어? 여기 지금 뭐 이거 분사가 붙기도 하네. 그래서 현분이나 뭐가 붙는다? 과분이 붙는다. 현분, 과분, 이렇게 붙을 수 있다. 근데 과거 분사 딱 보니까 흥미를, 흥미를 갖게 하다가 아니라 흥미로운 외국인들이야.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수동이다. 그러니까 수동 플러스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진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이 개념만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예문에는 투부정사 구두 있습니다. 알겠죠? 투부정사 구두 있고, 그 다음에 절들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효용사도 있어요. 효용사 구두도, 어, 가능하다. 효용사. 효용사 구간 가능하다. 그다형 효용사 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돼요. 효용사 절은 뭘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효용사 구간이라 절. 절은 광대절과 뭘로 나눌 수 있니? 간구전을 나는 수지치 관계, 관계, 부산은 얘네들이 공통적인 게다 선행사에 있어. 그 선행사가 명사란 말이야. 이걸 꾸며주고 있잖아. 맞지? 끝. 다 됐죠? 이런 것들이 사이에요산로올수 있는 것도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예요? 틱톡 짓케시 o 2이산화탄소의 발사는 바로 상업용 그리고 주거용 난방에서 나오는 주어가 끝버려요제곱 길어졌지? 수식어 살이 붙으니까. 자, 무가를 책임지고 있다. 어, 12%입니다. 모든 시오토 발산에 12% 정도 차지한다. 책임지고 있다. 요거. 응? 자, 수. 어떤 수야? 외국 사람들의 수야. 외국인들의 수야. 뭐에 관심이 없는? 한국에 관심가 없는. 어, 증가했어. 아, 증가해왔어.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복합시대야. 어떻게 증가하냐면 극증으로 증가해왔어. 이게 계속 수식어야 저죠 저거는 이제 부사적 수식어일 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니까 동사 꾸며주자 동사. 부사적 수식어란 말이야. 여기는 지금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수식거고 오케이. 지난 네년에걸쳐서 오케이. 뭐 때문에 이것도 전면구예요. 이전치사니까이전명구란 그 말이야. 아 성공 때문에. 뭐의 성공이야?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야. 해외로의 됐죠? 그리고 또뭐 때문에? 그렇 흥미의 증가 때문에 이것 다시 버린다. A and 같이 연결돼요. 브로잉 인터리스. 아흥미해증가관심해증가요 뭐에 있어서의 관심인가요? 바로 한국 전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렇지? 이제 응? 어. 증가는 관심. 때문에. 비교죠? A and p. 그렇지? 이렇게 직독식 해하면 됩니다. 이게 싹뛰 그럼 지금 한 마디를 간단하게 메모했다가 바로 다시 연결 들어가면 돼요. 어, 그것도 늘어나는 거죠.